저는 조태코리아 마케팅팀의 조용입니다 이번에 하드웨어 배틀에서 진행한 꿈의 그래픽카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이벤트 제가 고른 지원자는요. 바로 아린양 집사입니다. 이분께서는 조택 그래픽카드를 외관부터 사양까지 상세하게 스펠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예고 때 보내드린 지지대도 조립도 해주신 걸 올려주시고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것은 피아노 테이블입니다. 꿈의 경품으로 카메라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자그마한 바램으로는 책상을 사시는 게오지랖가요 아린양 집사님이 당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택코리아 마케팅팀 정지훈입니다. 제가 생각한 후기왕 후보자분은요. 바로 흔한 남자님입니다. 네, 이전까지 AMD 그래픽카드를 쓰셨는데 이번에 저희 조택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엔비디아로 넘어오셨더라고요. 네, 그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성스럽게 잘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지원금으로 본인의 꿈을 이루고 싶으신 게 아니라 아내분의 핸드폰을 바꿔주고 싶다고 하신 그 점도 굉장히 네, 감동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흔한 남자님을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주택코리아 마케팅팀의 신영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정한 지원자는 비수 샤인이라는 님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굉장히 화려한 쿨링팬이 달린 PC에다가 저희 조텍 RTX 2080 앰프 제품을 장착해 주셨는데요 무광이지만 은은한 LED 별광을 반사 시킬수 있어서 굉장히 예쁘다고 하셨던 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또 그렇게 저희 제품의 예쁜 모습을 또 알아봐 주셨다는 게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주셔가지고 제품 만족도까지 함께 적어주신 점이 제게 좋아서 저는 비수 샤이님께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텍 코리아 마케팅팀 김동환입니다. 꿈의 그래픽카드 조텍 후보자는 아리냥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가니스튜디오를 만들어주셔서 저희 그래픽카드 제품을 이렇게 상세하게 리뷰하듯이 잘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리고 컴퓨터 책상이 피아노 책상이더라고요. 피아노 참 비싼 건데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 주셔서 정말 인상을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타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번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매일 내용이 다르게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뽑게 되었습니다